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래전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10년, 20년 이상을 꼬박꼬박 내다가 이제 막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에게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약해서 목돈을 재테크하는 것이 좋다 라고 유혹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른바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인데요. 자,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말 속지 마십시오. 물론 돈가치는 떨어집니다. 10년, 20년 전에 1억원과 지금 1억원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1억원은 지금의 돈가치와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가는 오르니까 계속 돈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이 말은요. 돈가치는 는 목돈의 경우 그리고 매월 꼬박꼬박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즉 매월 지급받는 돈의 경우와 목돈의 경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앞으로 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 꼭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속지 마세요. 대신 대신 분별하십시오. 자,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올해 57세입니다. 30년 전에 확정금리, 고금리죠. 정말 금덩어리와 같은 보험상품입니다. 그때 30년 전에 확정금리니까 6%, 7% 정도 되죠. 꼬박꼬박 확정으로. 30년 전에 확정금리에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때로부터 15년 동안 보험료 총불입금이 2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적립금은 5000만원 그리고 해약을 해도 5천만 원 목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 돈을 해약해서 적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분은요, 앞으로 평생 종신연금으로 매월 35만 원씩 받도록 이분이 가입한 연금보험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만원은 앞으로 계속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해약해서 5천만원 목돈을 주식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달에 받는 35만원은 10년 뒤에 받는 35만원은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씀 먼저 결론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해서 57세 그 연세에 또 몇십 년 동안 그때 가입했던 연금보험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수령을 앞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정말 주식투자 1도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제가 이분께 여쭤보니까 주식투자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식해서 정말 <웃음> 돈 벌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 배를, 그 이외 배를 가르지 마세요. 자, 돈 같이 하라. 속지 마시고 분별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돈과 월 수령, 즉, 월 지급받는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목돈 1억 원을 3년, 5년, 10년 계속 은행에만 둔다면, 그것은 정말 돈 가치를 걱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돈은 다릅니다. 예컨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의 경우는 매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정금리였기 때문에 본인의 불입금은 2200만 원총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금은 그것보다 두배가 넘는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입원금에 대비하면 또 받는 월 지급 월연금도 많죠. 그런데 35만 원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도 큰 돈입니다. 그렇게 3년 오는 10년이 지날 때 그때 비로소 아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돈과 월지급 받는 것은 다른 이유는요. 목돈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죠 그런데 월지급 받는 월수령액은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어딘가에 씁니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지고 있는 돈과 계속 소비하는 돈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목돈을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유 있는 돈을, 여유 목돈을 오랫동안 계속 보관만 하고 있을 거라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월 꼬박꼬박이 나오는 돈이 당장에 돈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 이의 배를 가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매월 35만 원을 받죠. 1년을 따지면 원금만 연 420만 원입니다. 자, 10년을 모아 보겠습니다. 10년을 모아 보면요. 원금 4200만 원. 그냥 모으겠습니까? 조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이 있다고 하면 10년 지나면 얼추 목돈 5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 목돈 5천만 원 풀러서 종신연금 5월 35만 원은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매월 35만 원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분이 다 해약하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35만 원 받고 그 돈으로 계속 재테크를 월 재테크를 해나가고 그러면 10년 뒤에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크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때부터 여전히 월 35만 원이 꼬박꼬박 나오는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두 번째를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금 보험, 연금 보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들어도 IMF 이전에 확정금리, 고금리, 확정금리, 확정고금리에 가입한 분들도 계시고, 또 IMF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최저 보증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연금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보험 이제 수령을 막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연금보험도 부스터샷 부스터샷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스터샷 요즘 코로나 1차 이자 접종 받으신 분들 세 번째 부스트샷 이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약효가 떨어졌다. 이제 약효가 떨어졌으므로 세 번째 부스트샷을 맞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금보험을 부스트샷을 하라 이 말은요. 연금이 지급 개시가 되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사례처럼 연금이 지급이 개시되면 그 받는 연금을 쓰지 마시고 재투자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요? 해 똑같은 연금이어서니까 연금보험은 연금상품이니까 가능하면 같은 기능의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험과 다릅니다 설마 50대가 넘어서 그때 연금보험에 가입하겠노라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금보험은 10년 지나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거치기간이 필요하고 또 지금은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 빼고 등등 하면 50대 넘어서 연금보험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실속 있는 연금 수령을 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의 펀드라든지 다양한 펀더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 위험하지 않느냐고요? 자, 펀더를 보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상담 사례, 그분은 30년 전에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15년 동안 내고 또 15년을 거치했습니다. 연금펀드 또는 IRP 개인형 대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해당 펀드를 최소한 10년 이상 매달 봄처럼 꼬박꼬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기억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식형펀드나 주식혼합형펀드 등등에 10년 이상 매월 꼬박꼬박 투자한 경우 주변에 손해봤다 하는 분들 있었습니까? 물론 손해봤다 하는 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일시금 한 방에 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매월 정리식을 시작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손해날까 봐 중간에 스톱 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연금펀드나 IRP 즉 개인행 퇴직연금의 펀드를 정말 보험처럼 최소 10년 이상 꼬박꼬박 하면 제 기억에는 손해난 경우는 없더라. 자, 우리가 부스트샷은 1차, 2차 접종받고 세 번째 맞는, 한 번만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10년, 20년 이상 내고 또 10년 이상 거치했다면 부스트샷은 한 10년 정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 정도만 지금 받는, 지금부터 받는 연금액을 계속 적립 투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내가 연금 받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부스트샷인가 연금보험도 왜 부스트샷인가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몇십 년 전에 연금보험 가입했을 때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엄청 달라졌죠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시기도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그때는 확정 고금리 지금은 저금리. 20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또 나름 고금리였지만 지금은 저금리.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의 효력이 떨어진 것처럼 몇십 년 전에 연금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 보험을 수령하고 그 돈으로 쓰지 말고 부스터샷 비슷한, 즉 비슷한 연금 상품에 다시 재테크, 재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보험도 참 다양하죠. 그래서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어떻게 할까? 자 기본적으로 부스사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해약해서 찾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IMF 이전에는 확정고금리, 그 이후에는 최저 보정, 변동금리 상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확정금리인가 아닌가 확정금리? 확정금리는 당연히 옛날에 고금리죠. 확정고금리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확정고금리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처럼 내가 내었던 돈보다 돌려받는 돈, 즉 적립액이 훨씬 큽니다. 내가 내었던 돈 대비 정리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악한다. 목돈으로 재테크한다.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그것은 잘 지켜나가면서 유지해 나가면서 받는 돈을 부스샷 받는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학정고금리연금보험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한 최저 보정 변동금리 기준의 연금보험 상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확정고금리 상품인지 아닌지 두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본인의 건강상태죠. 부스터샷도 좋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 받는 돈을 재테크할 수 있는 건강인지 거죠. 그렇죠? 그죠? 본인의 건강상태 차라리 지금 계속 받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본인의 재정 상태. 예, 근데 지금 수령을 앞둔 연금 보험이 없어도 다른 재정 상태로 인해서 앞으로 노후 생활이 별 걱정이 없는지 그런 등등 또 나의 다른 재산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부스터샷 하면 더욱 좋은 연금보험은 당연히 확정고금리 연금보험입니다. 왜냐하면 확정고금리니까 일단 돈이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해약해버리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얼씨구나 좋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당연히 지급받으면서 바로 연금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부트샷 같은 성격의 연금상품 예컨대 연금저축펀드나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10년 정도 계속 불려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 불려 나간 상품을 가지고 또 기존에 가입했던 그 연금보험 계속 지급 받잖아요 그것들을 합쳐서 노후연금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그 다음에는요 반대의 경우 최저 보증 변동금리 연금보험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우리가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는 에몇 가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확정, 예컨대 10년, 20년, 30년 확정적으로 받는 수령 방법이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종신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는 많이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있는데 음, 최저 보증 변동금리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능하면 단기 확정 연금을 수령한다면 단기 확정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돈가치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종신으로 가버리면 왜냐하면 고금리 확정 상품에 비해서 최저 보증 변동금리연금보험은 내가 내었던 보험료 납입 보험료 대비 적립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각자 가입하신 연금 보험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내었던 연금 보험료 총액과 지금 쌓여 있는 적립액이 그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학점 고금리 연금 보험 상품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만약에 수령한다면 단기 시간을 10년, 뭐, 최대한, 최대한, 제 생각에는 20년 정도 이내에서 빨리 수령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돈 같이, 정말 돈 같이 하락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만약 부스터샷을 이때도 고려할 수 있다면, 그런 재정행편이라면, 즉, 받는 연금을 쓰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 상태라면, 저는 단기 확정연금을 선택한 다음, 즉, 10년짜리, 10년 동안 내가 이것을 확정해서 받겠다 이러면 아무래도 매월 받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부트샷, 즉 연금저축펀드나 IRP, 연금, 어,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한 펀드 투자가 월정립식, 펀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0년 뒤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받는 확정연금을 매월 재투자를 통해서 연금을 사용하는 시기를 10년 정도 뒤로 늦춘다 이것이 바로 부스트샷이죠 자세 번째는 세 번째 한번 따져 보시면서 세 번째는 만약에 경우 이것을 해야해서 왜냐하면 재저 어, 보증 금리 재저 보증 기준 변동 금리 연금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낸 돈의 합과 지금 쌓여 있는 적립금의 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 기대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져보시고 다른 재정상태도 따져보신 다음에 해약 후에 목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연세가 들었고 또 목돈이니까 가능하면 월지급식 원금 보존을 추구해 나가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지급하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올웨더 컨셉의 미국 ETF 포트폴리오도 그런 상품 중에 하나죠 그런 경우를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돈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속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영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문의가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트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